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어,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 돌고래 캠핑장에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돌고래 캠핑장 위치도고요 어, 사이트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둘러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있는 측백나무 존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캠핑장 맨 끝에 있는 측백나무존입니다 측백나무존은 총 11개의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아직 공사가 다 완료가 안된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화재석을 깔것 같아요 돌고래 캠핑장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2월쯤에 오픈을 했고요 신생 캠핑장입니다 그리고 측백나무존 앞으로는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사이트 바로 앞에서 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길이 이렇게 낮아있습니다 흑백나무존에서 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총두 개로 되어 있고요. 어느 길로 들어가도 상관없고, 여름에 계곡을 이용하실 분들은 어, 이 사이트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와 사이트 간격은 중간에 이렇게 나무를, 작은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사이트와 사이트 경계를 이루게 해놨고요. 지금은 뭐 이제 생긴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나무를 심어놨지만 이 나무가 커지면은 경계는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는 사이트 앞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사이트 자체 크기가 워낙 커서 앞으로든 옆으로든 어떻게든 채울 수는 있습니다. 이게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은. 이 계곡 건너 바로 도로가 있어 가지고 차 소리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게 좀 신경 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것 빼고는 아주 훌륭합니다 제 채널을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이트가 텐트와 텐트 사이에 간격이 없이 그냥 줄로 하나 딱 꺼놓고 텐트가 딱 붙어있는 이런 사이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느 정도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도 사이트 자체가 크기 때문에 차를 옆에다 세우놓으면 완벽하게 옆 사이트와 차단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물도 굉장히 깨끗해요 포천 산정호수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계곡 자체가 엄청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곳이 캠핑장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계곡 다리를 건너서 들어와야 되고요 들어오시면 은 이렇게 바위에 돌고래 캠핑장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측백나무 존을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존과 잔나무존을 좀 보겠습니다. 블루베리존은 다 파쇄석으로 되어있고요. 잔나무존은 데크로 되어있습니다. 블루베리존 11개 사이트가 있고 잔나무존은 9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파쇄석 사이트가 블루베리존이고요. 어, 굉장히 크죠. 여기도 사이트가 굉장히 큼직 큼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이트와 사이트 경계는 이렇게 작은 나무로 되어 있고 여기도 차를 앞에다 세워도 되고 옆으로 세워도 되고 해가지고 옆 텐트와 경계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잣나무 존 데크가 있고요 잣나무 존 데크 보시는 것 같이 데크도 엄청나게 커요 지금 잣나무 존에 텐트 쳐놓으신 거 보시는 거와 같이 저렇게 텐트를 치고도 반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데크에. 사이트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되게 깨끗합니다. 그리고 잔나무존 앞으로도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촬영이 다 끝나고 발 한번 당구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그 잔나무존 앞에도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계곡을 왔다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잔나무존도 바로 앞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차 소음은 좀 들릴 것 같아요. 아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잔나무존하고 블루베리 존하고 반대로 얘기했네요. 블루베리 존이 데크 사이트고요. 잣나무 존이 파쇄석 사이트입니다. 블루베리 존 앞에 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어, 여기는 그나마 가, 길 캠핑장 길 간격이 있어가지고 소음이 좀들어 것도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제가 소음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소음이 들릴 거는 같습니다. 사이트 굉장히 깨끗하죠 그리고 데크와 데크 사이도 간격이 차한대는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간격입니다 그래서 중간에다 차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옆 사이트하고는 절대 마주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은 제가 블루베리존 앞에 계곡을 한번 들어가 봐서 해곡물 상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해곡물이 지금은 물이 그래도 어느정도 없는데 딱발 담글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물인데 비가 좀 내리면 아이들이 재밌게 놀수 있는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 존을 지나게 되면은 관리동이 있습니다. 관리동 건물에 편의점하고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 샤워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샤워실은 어, 이 관리동 사무실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측백나무 존맨 끝에 있는 존은 여기까지 오실려면좀멀것 같아요. 거리가. 만약에 삼겹살이라든가 이런 냉동 육도 판매를 하니까 모자르면 여기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동굴 사진들을 이렇게 붙여놨고요. 개수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도 엄청 깨끗하죠? 아, 새로 지어서 그런가? 개수도 진짜 깨끗합니다. 아,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화장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소변기 2개, 대변기 3개가 있고요. 엄청 깨끗하죠? 아, 이거 신발 신고 들어와도 되는 걸까? 그리고 화장실 옆에 샤워장이 있습니다. 샤워장은 신발 벗고 들어갈게요. 입구에 이렇게 라커룸이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기, 선풍기.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마진편에 샤워실 그리고 총 4개의 샤워기가 있습니다 두 개는 이렇게 유리로 칸막이가 되어있고 중간에 두 개는 칸막이가 없는 형태입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소나무존하고 동굴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옆길로 올라가게 되면 은 동굴 존이 나옵니다 이 동굴 존이 동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은 절벽 바로 앞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게 동굴 존입니다 여기 이미 다녀가신 유튜버 분들이 동굴존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동굴 안에 사이트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소나무 사이트가 시작됩니다 소나무 사이트는 계단 형식으로 총 3개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는 곳이 소나무 1번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가 소나무 2번, 소나무 3번, 소나무 4번까지 되어 있고 사이트 경계는 이렇게 역시 여기도 이렇게 작은 나무로 사이트 경계를 해놨습니다. 소나무 사이트는 앞에 주차가 불가능합니다. 짐을 날라야 하고요. 그리고 주차는 앞에 관리동 앞에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는 게 소나무 첫 번째 사이트 존이고요. 어, 첫 번째 사이트 존에서 보는 경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동이 바로 앞에 있고요. 이런 경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나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쪽에서 맨 우측은 어, 차량 주차가 가능합니다. 사이트 옆에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는 소나무 사이트 1번 소나무 사이트 1번 앞에 주차 가능하고요 1번 사이트 엄청 크죠 이곳은 소나무 6번 7번 8번 총 3개의 사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소나무 6번은 차량을 옆에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1번과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쳐천원대가 이곳 6번 사이트고요. 두 번째 칸에서 보는 경치입니다. 앞에 1번부터 5번까지 훤히 보이고 앞에 경치도 어느 정도 보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굴 사이트가 잘 보여요 저렇게 절벽으로 되어있죠 그 다음에 소나무 9번 사이트 올라갈게요 소나무 9번 사이트 단독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고 앞에 주차 가능합니다 소나무 사이트에서 맨 꼭대기에 있고 단독 사이트라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나무 아, 9번에서 볼수 있는 경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6번, 7번, 8번 사이트가 헌히 보이고요. 그 밑에 1번, 2번, 3번, 4번은 어, 만약에 이 앞에 텐트가 다 쳐져 있으면 거기는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경치 좋죠. 그리고 구원사이트 뒤쪽으로 구원사이트가 맨 끝이다보니까 뒷경치도 보여드려야겠죠? 멋있죠? 지금 낮에 보면은 되게 멋있는데 밤에 보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꼭 저기서 호랑이가 한 마리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나무도 굉장히 크고 그늘은 끝내줍니다, 진짜. 지금 보시면은 절벽 사이트, 그 다음에 소나무 사이트는 전부 그늘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프는 별도로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잔나무 존도 어느 정도 높은 나무들이 뒤에 있어가지고 그늘은 상당히 잘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블루베리 존은 어, 타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백나무 존. 이쪽도 한 반은 항상 그늘이 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위치는 포천산정우수 아마 캠핑 좀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혹시 아버지의 숲 아시나요? 아버지의 숲 가기 바로 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오시다보면 아 여기 하실 거예요 사이트 굉장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매점에 없는 거 없이 다 팔고 그리고 사장님 친절하시고 굉장히 깨끗하고 신생 캠핑장답게 굉장히 사이트가 다 좋아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캠핑 좀 하신 분 같아요. 이게 캠핑을 하신 사장님하고 안 해본 사장님하고 딱 사이트를 꾸며 놓은 를 보면 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캠핑을 한번안 해보신 분들이 캠핑장을 찾으신다 그러면 은 완전 난민촌을 만들어 버려요 캠핑장을 다 캠핑 좀 다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이트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초기에는 저렇게 나무로 작은 나무로 되어 있지만 한 1년 정도 지나면 은저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은 완전히 모든 사이트가 단독처럼 꾸며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돌고래 캠핑장 모든 사이트를 다녀봤습니다. 어, 사이트뿐만 아니라 앞에 계곡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 같습니다. 문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나무도 커서 그늘도 굉장히 잘져 있고 이게 겨울에는 햇빛 뜨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사계절 중에 겨울에는 캠핑 많이 안 다니시잖아요. 날 더울 때 많이 다니시지.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이게 그늘이 사이트에 그늘이 많이 져 있다는 게. 그럼 여기까지 도치는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의 도치였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